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 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개편에 따라 오늘부터 아침 뉴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와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MBC 뉴스 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주 후반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김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충남권 곳곳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 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전. 청...